한끗 차이로 메이크업 퀄리티가 진짜 엄청 달라지거든요. 애기 코처럼 보송보송해지고 이 보습감이 정말정말 정말 오래가요. 진정이 정말 기가 막히게 때깔부터 달라지고 파운데이션 올리기에 딱 좋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어, 약간 쑥스럽지만 <웃음> 피부 좋다 피부관리 어떻게 하시냐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레이저 경락 이런 얼굴형? 이런 거에 대한 시술을 많이 받지 피부관리는 진짜 거의 안 받고 그냥 집에서 제가 잘 쓰는 제품들로 홈케어 정도만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찐으로 효과 본 좋은 홈케어 꿀템들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 쉽게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것들로만 네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피부관리를 하시는 이유가 되게 궁금한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쌩얼이 예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메이크업이 잘 받기 위해서 피부관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은 이런 각질이나 피부 열감이 엄청 올라오면 메이크업이 엄청 뜨거나 예쁘게 피부 표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메이크업 잘 먹기 위해서는 뭐 유수분 밸런스나 뭐 온도나 뭐 이런 게다 중요하지만 저는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각질 제거거든요. 특히 얼굴 각질 중에서도 이코 옆에 이쪽 각질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코 각질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은 가까이서 봤을 때 이렇게 각질 올라온 거, 화이트에서 올라온 거 보면 사람이 그렇게 지저분해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저분해 보이는 걸 떠나서 이쪽에 각질이 많으면은 이 베이스를 올릴 때 각질 때문에 깔끔하게 커버가 안 되면은 이쪽에 이제 혈관들이 다안 메꿔져가지고 코가 더커 보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쉐딩 모양이 안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코 각질?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이거에 엄청 집착을 하는 편인데 이게 진짜 이한끗 차이로 메이크업 퀄리티가 진짜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코 각질 이 주변 케어하는 제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코쪽 관리하는 제품들도 많이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은 이 디온머드 블랙헤드 클리어 스틱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게 일단 이런 스틱 타입이어가지고 되게 되게 사용하기도 진짜 편리하고 엄청 순해요 사용하는 방법도 진짜 쉬워요 그냥 세안하시고 물기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이코옆쪽이 각질이 고민이신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 문질러 주면 되거든요 저는 주로 코 쪽이나 나비 존 쪽에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얼굴 전체 각질 제거용으로 써도 되고 그냥 가볍게 세안 하시면서 롤링 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안은 꼭 미온수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제형을 보시면 은이 머드 안에 오돌토돌한 자연유래 스크럽 성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머드 자체도 흡착이 엄청 엄청 잘 되는 성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스크럽 알갱이들이 있어가지고 코에 이렇게 문대면서 정말 자극 없이 약간 각질이랑 묵은 그런 블랙헤드들이 이렇게 싹 뽑아가기 때문에 이거 한 일주일에 두번세 번만 해줘도 이코 쪽이 엄청 엄청 애기 코처럼 보송보송해지고 이코쪽 메이크업이 진짜 엄청 매끈매끈 잘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수분감이 진짜 진짜 많은 제형이라서 보통 이런 스크럽 제품이나 이 블랙헤드 관리하는 제품들을 썼을 때 엄청 당기거나 뻑뻑한 느낌이 드는 게 되게 많은데 얘는 그런 느낌 하나도 없이 되게 수분감 낭낭하게 나비종 관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진짜 진짜 편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수분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티슈로 꼭 닦아주시고 캡을 닫아주셔야 오래오래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약간 각자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절해서 쓰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한 일주일에 두 번, 세번 쓰니까 딱 좋았거든요. 근데 좀 지성이신 분들은 세 번, 네 번까지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용 방법도 너무 쉽고 효과도 진짜 즉각적이었고 이런 코 옆에 와랄랄라 각질 올라와가지고 가을 겨울에 이 얼굴 화장 뜨는 거 진짜 진짜 진짜 싫잖아요? 근데 그게 싹 정리가 돼가지고 저는 너무너무너무 만족을 했고 제가 여러분들 구매하기 쉬우시라고 올령 입점 제품들로만 이렇게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하나 말고 이렇게 하나 더 있는 원 플러스 원 기획세트가 1회부터인가? 20%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매하실 분들은 꼭 기간 지나기 전에 원 플러스 원으로 기획세트로 할인된 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아임프롬 워시오프 팩인데 제가 이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쭈글쭈글 해졌어요 제가 사실 워시오프 타입의 팩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얘는 진짜 순하고 진짜 가을 겨울에 쓰기 너무 좋은 진짜 영양감 보습감 꽉 채워주는 그런 팩이어가지고 요즘 샤워하기 전에 되게 되게 자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제형도 진짜 볼꿀같이 이렇게 꾸덕꾸덕 요런 제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용하면 좀 피부 탄력도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고 이 보습감이 정말 정말 오래가요. 저는 약간 이런 프로폴리스 들어간 꿀 성분의 제품을 잘못 쓰면은 간혹 여드름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진짜 너무너무너무 순했고 저같이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여름에는 잘안 그러는데 이제 환절기 가을 겨울 되려고 하면은 진짜 얼굴이 바싹바싹 마르고 땡기고 이렇게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약간 크림이나 이런 걸잘 발라주는 것도 좋은데 팩을 정말 열심히 해주면은 화장도 진짜 잘 먹고 이 안에서부터 이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뽀용뽀용함 광택 이게 달라가지고 저는 이거 자주 하진 않아요. 한 일주일 한번 정도 해주는데 확실히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각질이 확 없어지고 블랙헤드 없어지고 이렇게 눈에 딱딱 보이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피부 컨디션을 조금 올려주고 영양감을 채워주는 그런 빌드업 느낌으로 아주 잘 쓰고 있어가지고 영양감, 수분감 채워주고 싶으신 분들은 얘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바이 블랑드 그 다음은 더랩 바이블랑드 요 패드 제가 이거 영상에서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어, 익숙하실 텐데 얘 진짜 좋더라고요. 저 진짜 패드 거의 한통 비워본 적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얘는 한 90개 들어있었나?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정말 몇 통을 비웠는지 모를 정도로 잘 쓰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여름 때부터 잘 썼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햇빛 알레르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이목 뒤에 엄청 빨갛게 올라오고 등이 진짜 너무 가려워가지고 래서 피날 때까지 긁고 이랬거든요 그때 아 이렇게 너무 긁으면 안 되겠다 이 열감을 내려야겠다 해가지고 이거 패드 한 장씩 떼가지고 등에 막 이렇게 붙여두고 이랬는데 진정이 정말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별로 건지럽지도 않고 이렇게 제가 막 긁어가지고 열감이 확 오른 상태였는데 한 10분? 15분만 붙여줘도 그 열감이 확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얼굴에 열감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온도가 높으면 스킨케어 다 뱉어내고 화장 다 뜨는 거 아시나요? 그래가지고 화장 잘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피부 열감을 내려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저는 가끔가다 그렇게 열이 확 오를 때가 있는데 그때 그냥 이거 팩처럼 이렇게 붙여놓고 한 머리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떼주거든요 이게 시트도 이렇게 진짜 얇은데 이게 삼중 레이어링 시트여가지고 엄청 엄청 에센스가 이한 장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쩍쩍쩍 찢어지는 이런 패드여가지고 요코 쪽이나 요눈 밑이나 이런 턱에 이렇게 붙이기에 도 좋아갖고 저는 그냥 팩하기 귀찮을 때 이거 덕지덕지 붙이고 찢어가지고 목이랑 이런데도 다 다 붙여놓거든요 저처럼 이런 바디 쪽에 진정이 필요할 때 쓰기도 너무 좋고 활용도가 진짜 진짜 좋았던 애여가지고 토너패드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보라 뚜껑으로 유명한 스킨앤랩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인데 저 이거 진짜 촬영하기 전에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어디 갔어 이고 진짜 엄청 좋은 집안을 뒤지다가 <웃음> 겨우겨우 찾았는데 얘 진짜 좋거든요 얘도 제가 영상에서 되게 여러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얘가 엄청 순해요 엄청 순한데 정말 보습감이 진짜 진짜 좋고 이게 제형이 진짜 특이해요. 필라시드라고 하는 건데 이 캡슐들이 이렇게 녹으면서 무너진 피부장벽을 되게 튼튼하게 케어해주는 그런 원리라고 하는데 요즘같이 추워지는 날씨에 이렇게 바싹바싹 말라가는 피부에 한번 이렇게 올려주면 은 진짜 이 때깔부터 달라지고 파운데이션 올리기에 딱! 은 피부를 맞춰줘가지고 저는 이제 가을 겨울에 쓰기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 같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저는 딱히 여드름이 막 나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엄청 체감하지 못했는데 트러블 많이 나는 친구들은 이거 쓰면은 트러블 진정이 진짜 진짜 많이 된대요. 그리고 이게 장벽 강화에 되게 좋은 크림인데 장벽이 뭐냐면은 약간 피부의 튼튼함? 강함?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우리가 환절기 되면은 피부 장벽이 엄청 엄청 무너지고 되게 약해져요. 근데 그때 이런 장벽 강화해주는 제품으로 튼튼하게 단단하게 홈케어를 열심히 해주시면 확실히 트러블도 덜 나고 메이크업도 잘 받는 그런 피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얘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제품들을 쓰고 딱 마지막에 썼을 때 정말 딱 제가 원하는 그런 피부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제품별로 요약을 해보자면 은 얼굴 전체 각질 제거,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제거에는 디온 머드스틱이 좋고 전체적인 수분, 영양감 케어는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 예민한 피부 진정에는 더랩 바이 블랑두 패드, 피부 장벽 강화, 겉보속촉 피부를 만들려면 스킨 앤랩 크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울령 스킨케어 꿀템, 홈케어 꿀템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 환절기라서 메이크업 뜨는 거, 뭐 피부 장벽, 각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